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단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오타가 있긴 했는데 그 10월 10일이 아니라 12월 10일 날낮 12시에 어, 코인방송 하고 계신 그 BMT 유튜버님하고 저랑 같이 해서 라이브 방송을 첫번째 라이브 방송 하려고 합니다 어, 이번에 그 라이브 방송은 어, 지금 우리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코인들 어 그리고 신규로 나오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어 각각의 어, 제 만의 시선이 아닌 어,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 의, 의견 공유나 그리고 어, 상장 예정에 있는 그리고 상장한 코인들에 대해서 어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어 서로 간의 어, 의견 공유 차원에서 라이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아침에 제그 뉴스들을 이제 관련 코인과 관련된 에어드랍과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니 한국경제 매일경제 그리고 연합뉴스 등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어,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마트 24와 그라운드 엑스가 합작을 통해서 이제 원동의 nft라고 하는 것을 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. 요게 원동의 nft 인데 어 이번에 요게 18일부터 23일까지 그라운드 엑스를 통해 가지고 아그 클립 드랍스를 통해 가지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매는 구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성 nft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사전 증정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만약에 여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카카오톡에 이마트24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, 그 이제 요정 이 문구에 이 아이콘에 82,000명인가요? 하여튼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그 카카오톡 방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벤트 알림이 있을 때어 이와 같이 이렇게 어 이제. 어, 이벤트에 대해서 어,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선착순으로 2만명을 진행을 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행성 nft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어, 원둥 nft 를 구매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nft 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국 경제에서 이제,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nft 는총 10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김밥 뭐 빵, 우유, 이거는 샐러드와 초코우유인가요? 그리고 이제 드링크, 그리고 맥주, 라면, 커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, 혜택은 아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만약에 커피 원동 NFT를 구매를 한 이용자일 경우에 아메리카노 무료 증정 쿠폰을 받게 되고 밥 원동 NFT는 삼각, 삼각김밥이나 김밥 그리고 도시락 할인 쿠폰을 각각 제공받는 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 그런데 무한정 어 제공되는 건 아니고 기간은 1년간만 정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 행성 NFT는 인당한 개씩만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행성 NFT를 받고 어 이제 원둥 NFT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면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? 아시아 경제에서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. 어, 가격적으로 보면 원둥이 NFT는 7,272개로 고유번호를 가진 NFT로 발행을 하고 각 1만 9천원에 어,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여기 이제 어, 이번 행성 NFT 에어드랍을 받은 사람들은 1인당 1개씩 구매가 가능하고 나중에 다른 것도 어, 또 구매가 가능, 이제 해보고 싶다. 이번에 커피를 구매했는데 삼각김밥을 자주 먹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립드롭스 마켓을 통해서도 거래는 가능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행성 NFT 요거에 대한 에어드랍을 어, 원하시는 분들은 어, 여기에 또 이렇게 좀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연설 시청 감사합니다.